아니, 를막움직이어질넘어지아요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한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한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송지야, 아니, 아니, 라람 듯이 아니, 아니고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, 아, 아, 아니, 한분만따셔야 된다고요. 저기요? 아우, 씨, 아우. 8시, <목소리> 이제 당신은 목욕을 시작하면 겁니다. 들어오세요. 어딜 피하세요? 어디 오세요? 아니야. <웃음> 아이고 빨리! 아이고 와! 아이 진짜... 어머 털다 어디야 어요 지금 털 가려는 거털다 없었는지? 선생님이 물 뿌리셨잖아요. 님! 님털다 어디야 하다고요 아니 아유. 진짜로? <웃음> 왜내 o n 하지지너 싸고. o 싸고 s 네 뒷처리어어떻하 하면... o p d o n 이 s t o 너. 너. o n t s t o 엄마 o n 해 나도 부끄럽다고요. s t 엄마 d o 하다고 어? 척척하게 만들어지지. 진짜로 왜 그러는 거요 아! 학교에서 싸우는 거는 너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 알려야돼 어딜 봐 어?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